pk 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해볼 제품은요 바로 삼성 갤럭시 a 30입니다. 제 요즘에 사실 플래그십 모델들이 워낙에 많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항상 까먹고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보급기 A 시리즈인데요. 이 l e g 시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도 A52를 리뷰한 적이 있는데 오늘 제가 리뷰해 볼 거는 A30입니다.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우선 갤럭시 A32는요. 해외에서 먼저 출시된 제품입니다. 해외에서는 LTE 모델과 5G 모델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었는데 국내에서는 오로지 LTE로만 출시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해외에서 나온 5g 모델보다 lte가 성능이 더 좋아가지고 lte가 더 인기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헬리오 G80 칩셋에 색상은 어썸 블랙, 어썸 화이트, 어썸 바이올렛 이렇게 세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됐고요. 6.4인치 FHD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와 90Hz를 지원합니다. 4GB의 램과 64GB의 용량을 지원하고요. 외장 메모리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5000mAh와 15W 고속 충전까지 지원을 하고요. 쿼드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트리플 카메라 같긴 한데 여기 접사 카메라까지 있어가지고 쿼드 카메라입니다. 일반 카메라 같은 경우는 6400만 화소를 지원하고요 삼성페이와 지문인식까지 지원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스펙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요 외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색상은 세 가지로 출시가 됐는데 현재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어썸 블랙 색상입니다 개인적으로 색깔이 저는 진한 검은색을 좋아해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살짝 회색 빛 그레이 색깔 이라고 보시는 게좀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살펴보시면은 뒤에 일반 카메라와 초광각 카메라 그리고 접사 카메라에 마지막으로 인물 촬영을 위한 심도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좌측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심 카드를 꽂는 슬롯이 있고요 우측 편에는 볼륨 버튼과 홈 버튼 아래에는 c 타입 그리고 이어폰 단자를 지원을 하네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보급기종인에도 불구하고 FHD를 지원을 합니다. 거기다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다 보니까 색상 표현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전좀 놀랐어요 솔직히. 30만원대의 스마트폰에서 이 정도의 색감을 내고 이 정도의 화질을 지원한다면 은 저는 정말 만족하고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수 있다면 베젤 사이즈인데요. 베젤 사이즈가 일정하지 않고 아래쪽이 조금 더 넓다 보니까 저는 살짝 거슬립니다. 위아래 양옆의 사이즈가 비슷했다 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국에 필수 요소인 온 디스플레이 지문 센서를 탑재하고 있어요 인식 반응 속도가 플래그십 만큼 엄청 빠르지는 않지만 인식률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디자인 같은 경우를 살펴보시면은 엣지 부분이 둥글다 보니까 스마트폰이 약간 둥근 듯한 느낌을 줘요 근데 이걸 집어 보면은 여기 모서리들이 각져있다 보니까 각진 스마트폰 느낌을 줍니다 이게 스마트 본이 작은 편이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큽니다 근데 그립감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식 출시가는 37만 4 0원입니다 30만원대 이정도 스펙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튼 이제 제가 실사용기로 넘어갈 건데 그 전에 제가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는 kt 도커로서 kt 로부터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제작되는 영상이기 때문에요 간단하게 kt 관련 소식 전해드리고서 바로 실사용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갤럭시 a 31을 kt 를 통해서 구입을 하시게 되면은요 초창기 구입 혜택이 있습니다 버제라이브 50% 할인 쿠폰과 유튜브 프리미엄과 밀리에서 제두달 이용권을 무료로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kt 할인 혜택을 받게 되면 월 3만원에서 5만원 선에서 이제 요 문제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세한 상황 은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링크를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 드릴게요 그럼 바로 실생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선 웹서핑 그리고 뭐 sns 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sns 나 웹서핑 그리고 유튜브를 이용할 땐 디스플레이의 크기 그리고 색감 표현과 배터리 그리고 사운드 정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데 어느 하나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점은 저는 없었어요 당연히 기존의 플래그십은 이용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는 살짝 아쉬워 하실 수도 있는데 얘네가 90Hz 디스플레이 까지 넣어 줬잖아요 오히려 이전에 60Hz 를 사용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는 120 만큼의 막 급격한 변화까지 아니더라도 약간 부드러워 진듯한 느낌 때문에 조금 더 화질이 좋아진 듯한 착각까지 불러일으켜 줍니다 그리고이게 넓은 6.4 인치 디스플레이 덕분에요 콘텐츠를 시청할 때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Z세대를 조금 타겟팅으로 해가지고 학생용으로 이제 만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30만원대의 저렴한 스마트폰임에도 불구하고 카메라 기능과 디스플레이에 좀 힘을 많이 쓴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요즘에 사실 콘텐츠를 스마트폰으로 시청하지 않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SNS 활동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생각보다 인물 사진 혹은 풍경 사진 영상도 잘 나옵니다 영상 같은 경우 OIS를 탑재하지는 않았지만 전자식 선떨림 방지가 있어 가지고요 그냥 잡고 막 걸어가고 있는데도 보시는 것처럼 생각보다 흔들림이 심하지 않아요 특히 광각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 그 흔들림이 더 덜해 보여서 브이로그 촬영을 한다거나 틱톡 혹은 인스타그램 정도를 촬영을 할때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인상 깊었던게 배터리 라이프입니다 갤럭시 S21 울트라 모델이 갖고 있는 5000mAh와 똑같은 용량인 5000mAh를 합제를 했어요 유튜브를 풀로 시청하신다거나 웹서핑 인터넷을 이용을 할 때도 한번만 충전을 해놔도 충분히 하루동안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진짜 계속 유튜브 영상만 틀어놔도 10시간은 넘게 사용할 수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모바일버전 롤을 제가 플레이를 해봤는데 사실 전 안될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한번 설치를 해보고 플레이를 해봤거든요 생각보다 플레이가 잘 됩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삼성의 보급형 스마트폰인 갤럭시 A32를 리뷰를 간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뭔가 스마트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용도는 다 활용을 하면서 그렇게 부족함 없이 가격대도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3.5 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a32 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의 생각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있지 말아 주시고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